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실 일과 우리의 영 가운데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이 아침에 충만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생명수가 흘러넘치기를 기대하며 3월 29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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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소리를 내어 함께 읽으시기를 격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논의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나와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향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되어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팔려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이틀 후면 6월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은 아주 큰 명절인 것이죠.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요. 이유는 6월절에 예수님을 잡으면 밀란이 일어날까 무서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대속제물로 오신 것이죠. 사실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하고 죽음으로 그 죄를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내가 나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죄가 있는 흠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 없는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 구리를 구원하고 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순결하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의 진노를 오롯이 그분 혼자서 감당해 내셔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누명을 씌워 고발할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가시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과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능력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은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고 안식이를 거룩히 지키며 정결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구원을 이르게 한다는 소위 율법주의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요 자신들이 대적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하고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하죠. 오죽하면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비단 이것은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 내 얘기만 하면 좋은데 내 얘기보다는 남 얘기를 하는 게더 재미있습니다. 거기다 평소에 꼴보기신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헐뜯고 비난하고 흠을 잡고 그 사람의 사소한 실수나 연약함까지도 들춰내고 자글자글 씹어야 또 직성이 풀립니다 또 그렇게 해야 재미있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칭찬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서 축혀 세우다가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거나 질투심이 생기면 곧바로 둘도 없는 원수처럼 돌변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아시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또한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이 입으로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말로 상처를 주고 독이 묻은 말로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 놓고 그거 농담이었어 지나가는 말이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상처를 받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구나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독이 시퍼렇게 묻어있는 말로 독사를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의식적으로 내 아이들에게 이거 어디다 갔다 쓰냐 하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독이 시퍼렇게 묻어있는 말보다는 생명의 말을 주고받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입니다. 지나가던, 지나가면서 던지나가 던진 축복의 말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말을 할줄 아는 사람은 어떤 날카롭게 나를 베는 말이라도 나의 영혼을 죽이고 마비시키는 독이 묻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독을 잘 해독해서 생명의 말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는 집사님이 한국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대충 마무리된 저녁 시간에 얼굴에 수심이 깊어 어두운 남자가 들어와 자리에 앉아서 칼국수 한 그릇과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칼국수 한 그릇과 소주를 건네주며 격려를 하고 싶으셨는지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얼굴이 너무 보기 좋지 않으신데 모든 일들이 잘될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아줌마 아들 암 걸려서 죽을 겁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하셔서 이 집사님이 너무 놀라고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이러한 상황에서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고 정말로 다시 그 사람에게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그 집사님이 한번 꾹 참고 그 남자 손님 맞은편에 앉으셔서 아드님이 많이 아프신가 봐야 라고 묻자 이 남자가 펑펑 울면서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자기 아들이 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3개월 시한부 판결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남자 손님의 손을 꼭 잡아드리며 힘내시고 정신 놓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아빠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기도하겠다고 꼭 기억하고 기도하겠으니 힘내시라고 격려해드렸다고 합니다 그 남자 손님은 자신이 한 말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무너지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입은 무너져가는 사람의 마음을 세워주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산 사람을 죽게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내 기분에 거슬리는 말을, 거슬리는 말을 한다고, 내 욕을 하고, 험담을 한다고 가서 따져 묻고,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가려야 직성이 풀리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물론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돌 때는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지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욕을 코앞에서 듣고 하하하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쳐 올때 한번 머금고 꾹 누르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묻는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고 대갈파 주고 싶은 마음을 머금는다는 것은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기질대로 분출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독화살, 독화살과 같은 내 영혼을 죽이는 말들을 생명의 말들로 줄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물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와 나의 나됨을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림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나됨을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감정적인 부분을 내가 주인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영역으로 선포하고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반응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 향유 냄새로 가득 찼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 향유의 냄새가 나와 내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교회에 학교와 직장에 그리고 온땅에 널리 퍼지며 그 향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고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혹시 나의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었다면 나의 혀가 사람에게 독소 화살을 쏘는 살,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해였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나의 입술을 축복하셔서 나의 입술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 앞에 나의 자신의 모든 소유인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마음을 깨뜨리고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오니 나의 삶의 향유옥합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